안녕하세요. 동파는 과기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일고 지는 남자 주호성입니다자 제목에 금융소득 2천만 원하면 어떤 종합과세 이야기인가라고 오해하실 분이 있는데 오늘은 그게가 그렇죠. 아니라 예, 예. 건강보험료 때문에 요즘 밤잠을 서둘치는 분들이 많더라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금융소득 2천만 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그렇죠. 탈락 기본적인 예, 예. 기본적인 기본적인 기준 기준이 기본적인 기본적인 기본적인 기준이 금융소득 2천만 원인데. 자, 그렇다면, 자, 이 같은 추세가 뭐 1, 2년도 아닐 것이고, 계속 장기화 어떤,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이것이 대세일 수 있는데, 예예. 자,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되는 것, 이것들을 예예. 특히 노후에 예예.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예예. 그 이야기를 좀 중정적으로 해 드릴 건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좀덜 주면 안 되나요? 아이고 국민연금을 한때는 어떻게 하면 만원이라도더 받을 수 있을까? 그 그렇죠. 온갖 공리를 예, 다 했는데 예, 예, 예. 왜 이제 국민연금을 좀덜 <웃음> 주면 어, 안 될까요? 이제 그것이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고, 건보료하고 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좀덜 이제 그이에는더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 예. 심지어는. 어 연금 테크라고 그래가지고 음. 일단 부음을 이루면서 주부도 예. 가입하는 이런 일들이 맞아요. 있었지 않습니까? 미가입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떤 음. 것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추가납입, 반납, 연기. 그래서 요런 제도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퇴직후에 이제 추가납입, 반납, 연기 등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는 노력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는 덜 집은 안 되나요? 하는데 음. 어떤 사람은 내가 수기 시기까지 늦춰서 <웃음> 받는 거 받는 금액을 늘어 늘어난는데저 망했어요. 예.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게 자, 현실이라는 뜻이죠. 건강보험료 때문에 망한 그렇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예.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탈락기지는 우리가 자막 제목에 금융소득 2천만원 해놨는데 예, 예, 예. 이런 세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예. 주세요. 예. 정확하게는 금융소득이 아니라 음. 합산소득이에요. 합산소득. 합산소득인데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금융소득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소득은 예. 세 가지입니다. 예. 아까 얘기한 연금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이자 이자소득, 소득. 배당소득, 예, 배당소득. 이세 가지가 이제 은퇴한다고 음. 한다면 은퇴라는 말에 합당하게끔 이세 가지 소득이 주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합산 소득에는 또더 들어가는 게 부동산 임대소득도 은퇴 음. 후에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또 사업은 또 사업체를 또 어떻게든지 음. 영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 사업소득 두 가지 정도가 더 합쳐져서 이게 합산소득인데 이 합산소득이 음.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은또 음.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 합산소득은 1 천만 원만 초과를 하는데 예. 여기에 있어서 재산세 음. 과표 기준, 재산세 과표 기준 5억 4천 재산세 과평이 5억 4천이라는 것은 실거래가로, 하면 이거보다는 20%에서부터 40% 좀 음, 높겠죠. 뭐, 한 예. 7억, 8억. 뭐, 음. 이런 정도 되더라도, 되면은 해당이 좀될수 있겠죠. 음. 이두 가지. 즉, 하나는 그냥 합산소득, 그, 재산세랑 음. 상관없이 합산소득 2천을 초과하든지, 재산세 과평이 5억 4천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2천이 아니라, 천으로, 뚝 떨어진다. 자, 재산세가 5억 4천 미만이면 재산세 과표 기준. 그죠 과표 기간이 기준이 5억 4천 미만이면 2천만 원이고. 그렇죠. 2천만 원이고 그걸 초과하면 천만 원이고. 그렇죠. 예예. 예, 예. 어쨌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해당만 되면 피부양자가 탈락이 되고. 그렇죠. 피부양자가 탈락이 된다는 건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얹혀서. 얹혀서 우상, 들어간다든지. 우상 탑승하고 있다가. 그렇죠. 할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부부인데 배우자가 사람, 직장일 어... 다니고 남편은, 어, 연금을 받고 있는데, 어. 피부양자가 되는데, 이것이 분리가 없으니까. 될 수도 있다. 두 가지가 네. 조건이 되겠죠? 자, 이런 이슈들은, 이제, 지난해, 한창 유튜브라든지, 이런 네. 데서 많이 이슈가 되어서 어느 정도 다 아실 건데, 네. 어쨌든, 자, 그 결과로 얼마나 내고 있나요? 네, 네 여기서 참고로적으로, 지난해까지는 이게 금융소득이, 아까 합산소득이, 3,400이었어요. 예. 올해부터 이제 2,000으로 줄어들다 음.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예. 지금. 그 대상자 수가 확 늘어나고 있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은퇴 후 이자 소득만 2,500만 원 있다고 하면. 이제 매달 근보료 탈락했다. 그러면 그렇죠. 지역가입잖아요. 예, 예. 얼마네요. 이제, 이제 피부영자 자격이 이제, 이제 탈락을 했을 음. 때두 가지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 연금소득은 없어요. 음, 예. 연금소득은 없고, 이자소득만 있다. 음. 어, 남편은 직장에 다니면서 연금소득이 있는데, 배우자가 직장 다니는 경력이 없어가지고, 음. 금융소득, 금융자산만 있어서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다. 예. 그러면은, 어, 배우자도 별도로 또 내야 된다는 뜻이죠. 예. 얼마냐? 예. 한 얘랑 대략 한 2,500만 원이다. 어, 월한 200만 원의 에, 금융소득이 있다. 예. 어, 그랬을 경우에는, 매달 한 16만 7천 원. 자 이게 이자 소득은 네. 지난해부터 갑자기 이자가 확 올랐잖아요. 그렇죠. 은행의 금리가 높아지죠. 면 네, 은행의 금리가 예. 확 오르면서 난리가 난 분들이 많겠네요. 그 그렇죠, 그렇죠. 전에는 낮은 저금리였을 때는 크게 해당이 안 돼서 안 건데, 됐었죠. 안 됐었는데 이게 예예. 똑같은 돈이라도 금리가 두배 이상 올라버리면서 예예. 예예. 좀 난리가 난 분들이 많았겠네요. 자근데 이것은 이것은. 이다 소득만 있는 경우이고, 그렇죠. 예, 예, 예. 또 어떤 경우에 있나요? 예, 어, 직장을 다녀가지고, 이제 음. 은퇴를 했어요. 음. 어, 그랬을 때, 국민연금 대상이 된다. 예. 그럼 이제 국민연금을 636만원, 연간, 예. 연간, 636만원. 이거 월로 따지면은 53만원인데, 음. 이게, 예, 지난해 수령의 평균이 1인당 53만원이에요. 국민연금은 많게 받으냐 적게 받으냐 이것만 차이지. 대부분 국민연금은 어디가 수령을 예,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53만 원이면 연간 636만 음. 원이 되겠죠. 자, 연소득 636만 원 평균이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연금 소득이 636만 음. 원이고 배당 소득 여기서 배당 소득은 꼭 배당이나 이자소득도 이자 소득도 포함. 포함을 해서 음. 해서 2천만 원일 경우에 음. 즉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636만 원이 되겠죠. 2,500을 초과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매달 한 15만 4천 원 음, 정도 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그냥 금융소득보다 더 많이 받으면도 불구하고 음. 어 15만 4천 원, 조금 1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것은 어 여기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약간 감면 혜택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안돼서 좀어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피부 양다 탈락 그 다음에 건강 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조금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사례로 십 몇만 원씩, 네, 1십오륙만 예. 원씩 이런 이야기했는데 네. 건강 보험료 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자 여기에 있어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국민연금 대상자 훨씬 많지만 예. 실질적으로 또 보면은. 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어 공적 다른 공적 음, 연금이 공무원 연금도 있고 사학 연금이 있고 군인 연금 군인 연금 있고 음. 이게 3대 공적 연금이 있는데 이 공적 연금이 어떻게 되면 냐 2019년 기준 지금은 예. 2022년이니까 예. 3년 전 얘기예요. 지금 2023년이에요. 그렇죠. 예, 예 2023년인데 그 기준으로 도 본다면 얼마냐면은 어 퇴직연금 수령 금액이 248만 원이에요. 음. 즉 연간으로 2,900 거의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대체로 뭐 공무원 연금 그다음에 사학연금 또 군인 연금은 엄청 많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그렇죠. 특히 교사로 두 분이 퇴직했다 이러면 거의 뭐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보통 뭐5 0 0 넘는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웃음> 예. 얘기죠. 그런데 그랬을 때 그런 경우는 각각이에요. 각각 음. 내는 거예요. 예. 이제 보통 뭐 어 아까 얘기했듯이 250 정도 되고 한 3천만 원 정도 어 연간 받으면은 대략 1 6 7만 원, 2천만 원 넘는데 음. 이 사람들은 훨씬 초과하는 음. 248만 원받으니까 가장 타격이 좀 크겠죠. 예. 그러면 국민 건강보험료? 자,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재산도 따지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이거 좀그 점수화를 해요. 음. 자동차 배기량과 자동차 음. 가격이 얼마냐. 주택, 주택 가격과 아, 그러니 주택이 아까 5억 4천 과평이 5억 음. 4천이지만 20억, 10억, 1 5억짜리도 있겠죠. 음. 그러니까 단지 5억 4천을 넘으면 은 그것으로 끝나서 금융소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음. 재산에 따른 국민연금 아니 건보료를 내는 기준이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들은 자기가 받는 본금만 가지고 월급만 그렇죠. 가지고 재산이 얼마인지 따지는 않는 거죠 따지지 않는데 네.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면 소득 불러서 다른 재산. 그렇죠. 재산 가액에 따라서 따라 또더 따라. 건물을 내는 금액이 더 예. 높아지죠. 여기서 다른 재산이라고 한다면 주택이나 이제 자동차가 대표적이 되겠죠. 그러면 직장 가입자가 좀그 부분은 유리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직장 가입자도 좀 안심할 수밖에 음. 안심할, 지금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직장 가입자도 열심히 그 재택을 해가지고 음. 금융소득, 배당소득을 늘릴 수 있겠죠. 예. 이 사람들은 현역이니까 연금소득은 당연히 음. 없을 테고 예. 금융 금융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한 2,5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매달 내는 건보료가 18만 8천 원인데, 아까 2 0 0 0 연금소득만, 금융소득만 음. 가지고. 어, 2,500 넘은 사람 케이스가 16만 원 정도였는데. 비슷하네. 예, 요는좀더 예, 예.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렇죠. 가 있는데, 예.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할때 매달 내는 근보료가 10분지 1 정도는 못 미친다, 그죠? 대략. 그렇뭐큰 그렇죠. 틀에서 예. 보면, 예. 월 소득의 한 10분지 1 정도가 건강보험료고 4개 생겼다, 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 지금, 이제 요, 요렇게 되면, 예. 요런 예. 소득 구간에서는 대략 한 아 10%라고 범은 예, 맞겠죠식당가입자들 가운데서 월급 외에 예. 또 금융 소득이 2500만 원이 별도로 있다. 이분들은 상당히 고연봉자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네요. 그죠. 그렇죠. 다른 재산이 많은 이 그렇죠. 금융 소득이 그렇죠. 특히 예. 예. 예. 예. 예. 얼마나 됩니까? 이런 소득자들이 아, 이런 소득자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예. 55만 명. 55만 명. 예, 아, 지금, 55만은... 근로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한 1900만 명좀 넘거든요. 1900만 명. 그래서 2 8 2.8%. 2.8% 예. 이분들은 거의 뭐, 급여소득자라고 보기 힘드네. 그의사업소득자 <웃음> <웃음> 이분들은 조금 <웃음> 그렇죠. 더 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같습니다. 그, 많이 벌고 했으니까 더, 어, 내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음. 내 호주머니에서 그렇죠. 무엇인가 좀더 나간다는 예. 건좀 불편한 예. 일이겠죠. 예.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3,400만원 초과자만 예. 냈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어, 18만 8천원 음. 내지 않았었겠죠. 예. 근데 새로운 해당이 이제 되니까 이제 음.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네. 자막에 보면 그럼 어떻게 해? 미봉책이라고 했서니까 내용이 두 가지 모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예, 준비하면 좋을 게 있고 예, 예. 그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는, 멀리 그렇죠, 보는 그런 그렇죠. 것이 있는 모양인데 우선 단기적으로 미봉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어, 이걸 준비하면서 음.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마는 음. 사실은 건보료를 어떻게 줄이기 위한 음.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딱히 없어요. 예. 어 딱히 없는데 그나마 음. 그나마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그 말로 미봉책으로 예. 좀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예금과 적금 이제 금융자산 이제 은퇴자이니까 음. 금융재산이 좀 있겠죠. 예. 그럼 금융재산을과 관련돼서 3년 만기 예금을 넣는다, 음. 3년 만기 적금을 넣는다. 그러면은 3년 후에 음. 일시 그 일시 이자를 일시에 받겠죠. 아, 예. 그럼 이자를 일시에 받는데 저희 3년이니까. 어 1년, 1년, 1년 따로 내면은 3분의 음. 1로 줄어들 텐데, 일시에 받으니까 이게 2천만 원 초과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음. 올해 자기가 있는 금융재산의 3분의 1, 음. 내년에 3분의 1, 음. 내후년에 3분의 1 하면은 이자소득이 음. 발생하는 1, 시기가, 1, 그렇죠. 예,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시기를 분산시킴으로써 음. 이자소득이 2천만 원을 금융소득이 음.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좀 낮추겠죠. 음.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그 대안이 좀될 수가 있고 음. 일단 금융소득 자체를 한꺼번에 어떤 일 년에 특정 공원에확 몰리는 것을 분산한다. 그렇죠. 그렇죠. 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공적 연금만 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니까 음. 그런 공적 연금이 아닌 예. 사적 연금이 있겠죠. 예, 예. 이 사적 연금은 현재까지는 음.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예, 이것도 부과해야 된다. 형평성 되면 그런 이야기는 그런 나왔습니다. 그기 그렇죠? 현재는 예. 나오고 있는데 이것까지 그 나라에서 나서서 하기에는 아직은 음. 좀 부담스럽죠. 무엇인가 숨통을 좀 튀어 놓아야 되겠죠. 예. 그래야 불만을 좀 줄일 수 있을 테니까 음. 이제 차차 차차 도입이 될것 같은데 여기서 사적 연금은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음요.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계좌, IRP라고 예, 하는 퇴직연금계좌인데, 예, 예. 연금저축을 보통 하면은, 이제, 증, 저기, 보험사일 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증권사도 있어요. 음. 그래서, 연금저축이 대표적으로 사적연금이다. 음. 어,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미 은퇴를 해서 이 대상이 안될 수도 있지만, 자녀들은 연금저축을 할수 있으면 할, 하는 예, 게 좋겠죠. 왜? 예. 건벌의 부과 대상이 아니니까. 예. 또 하나는, 퇴직연금계좌 IRP, 퇴직연금계좌 음. IRP는 직업이, 그, 없어도 돼. 요 소득이 음. 없어도 돼요. 자영업자도 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은퇴하시는 분도 IRP를 가입할 수 음.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 이 IRP, IRP는 이제, 에, 그, 사적 연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하다. 음.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국민연금과 관련되는 건데, 음. 아까 어떤 분이 국민연금을 좀덜 받을 수 없나요? 음. 했잖아요. 예. 근데 더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추가 납입. 예. 반납 연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을 좀그 신중히를 해야 되겠죠. 음. 더군다나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부도 가입하라고 막 그러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최근에는 홍보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걸 상담을 하면은 굉장히 신중히 결정하라고 오히려 이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나서고 있거든요. 좀 왜? 민원이 생기니까 그렇죠. ]군요. 민원이 생기니까 아, 그렇군요. 예, 아까 어좀덜 받을 수 없나요? 이 사람이 그냥 가만 히 있었겠어요. 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또 한번 당신들이 그렇게 예. 해놓고 왜 나를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항의를 예. 안 했겠어요. 그렇겠네. 그래서 추가납입 반납 연기를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음. 이제는 좀 신중히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예금과 적금 만기 조절하는 것도 예컨대뭐 3억이 있다 네네. 그러면 올해 1억, 내년에 1억, 후년에 1억 하는 그렇죠. 것은 좋은데 네네. 나머지 2억은 그러면 장롱에 넣어놔야 돼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아, 그 그렇죠. 다음에 또. 사적연금 활용하는 저것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올해 넣었다고 내년부터 당장 사적연금을 받는 그렇죠. 것은 아니니까 최소만 5년이라든지. 그것도 근데 5년을 생각을 해야지 연금저축이나 퇴택연금은 했는데 예. 그때 또 사적연금 도 적용이 되어버리면. 아, 그런 부분도 예.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등등 이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다른 대안은 있나요? 아 사실은 예. 지금. 건보 재정이라든지 음. 국민연금 재정이라든지 이게 피할 수 없는 적자 음. 이런 얘기도 계속 예. 나오잖아요. 계속 건보료 적자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음. 이제 한정되고 있잖아요. 음. 그럼 더 거둘 수밖에 없겠죠. 음.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예. 진입하고 있는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건 어, 65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음. 얘기고, 65세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음. 얘기고, 예. 그럼 당연히 더 건보료를 받아야, 음. 뭐 저기, 걷어내야 되겠죠. 음. 자, 무슨 얘기냐. 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쳐도 음.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돼버릴 가능성이 음. 높다. 예.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힘들면은 그 상황을 즐겨라. 음. 될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마음을 이제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는 <웃음> 예. 좀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예. 제가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서 가질 상황도 음. 아니겠지만 어쩔, 어쩔 음. 거냐 이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할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음. 오히려 적극적인 어, 자산 관리 하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렸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의 군 음. 10%를 음. 건보료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소득이 더 늘어난다면. 아까 그 10개를 그랬죠? 벌어서 한개 정도 지금 건보료가 비용이 새로 발생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11개, 12개, 13개로 음. 늘어났어요. 예. 그럼 건보료도 13개로 늘어, 똑같이 13% 이렇게 올라갈 거냐? 예. 그건 아니고, 오히려 금액은 늘어나는 건 확실해요. 예, 예. 그런데 부담률부담률 부담률 예, 예. 아까 10%라고 비중, 했는데 비중은? 그렇죠. 그렇죠. 음. 비중 자체는 7%, 음, 5%까지 음.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당연히 오히려 예. 적극적으로 금융소득을 음. 늘리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음,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여기서 금융소득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 또 어, 뭐 주식투자라는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가 당장. 자하면 <웃음>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음. 바고. 음.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음, 음. 그런데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음. 하라 이런 의도는 저는 음, 없습니다. 음, 음.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방법 중에는 어 주식 말고 채권도 있어요. 채권도 음, 있죠. 그렇죠. 어, 채권도 있고 채권과 관련 관련된. ETF도 있고 채권과 관련된 펀드도 음. 있어요. 채권 자체는 약속 정서니까 그렇죠. 뭐 국공채나 큰 기업이나 이런데 망하지만 않으면 약속대로 받는 네. 약속대로 받아요. 그래서 안전자산 그래서 그렇죠. 약속대로 하죠? 받아요. 물론 음. 중간에 가격 변동은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네. 있다면 그냥 만기까지 가져가면 되는 가격 거예요. 가격 변동이 있어도 뭐 주식만큼은 있지 않겠죠. 당연히 있지 않죠. <웃음> 이제 작년에 <웃음> 채권에서도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채권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음. 있지만 확률적으로 본다면 10년에 한 번도 음. 일어나지 않아요. 예. 마이너스. 최근에 일어난 건 굉장히 오랜만에 예. 마이너스가 난 거거든요. 인가. 아주 예외적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채권 같은 것도 음. 투자를 하면은 이것이 금융형 상품 그러니까 이제 금융형 상품 음. 즉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수유리그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두두번째로또어 음. 채권에 투자하는 두 가지가 소득이 음. 발생 아까 얘기했듯이 채권에 투자한 대가로 이자를 이자, 받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채권 가격이 변동에 자, 이자 따라서, 그거는 금융 소득에 들어가죠 그렇죠 금융 소득에 들어가서 음. 이것은 건물에 영향을 미쳐요. 음. 그런데 채권을, 어, 싸게 사서 음. 비싸게 팔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음. 늘상 있어요. 늘상. 음. 어, 가격이 내가 상가격보다 떨어지는 확률보다는 상가격보다 오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음. 채권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폭도 주식보다 훨씬 적고. 그렇죠. 예, 예 당연히. 안정적이다. 그렇죠 아. 그래서 그랬을 때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현재는 비과세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소득이 아까 얘기한 음.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꼭 주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 저는 주식을 선호하고 주식을 하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만 예, 두자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건버료 때문에 대안으로 내는 거 주식을 하라는 뜻은 아닌 거 오해는 음. 없으시길 바라고 다양한 관점을 좀 가져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채권이나 이러한 것 그다음에 또 음. 하나는 배당 상품도 있어요. 배당 상품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배당도 채권 주식을 또 짬뽕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배당 소득을 늘리는 건또 괜찮죠. 아까 배당도 금융소득에 들어가지만. 예. 10개 벌고서 12개, 13개 벌면 맞아요. 은 예. 건보료 내는 것 맞지만 아까 얘기한 비율은 떨어진다는 부담률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배당을 받아도 배당을 예컨대 10%로 받는다 하면 그 10%가 다 건보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낼 거냐, 한 푼도 안 벌고 한 푼도 안낼 거냐 라는 이야기이기도 그, 하는 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음.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미봉책으로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음. 그게 예. 근본적인 대책은 분명히 될 수가 없어요. 예. 왜? 건보료 부담, 건보료는 분명히 음. 올라갈 거니까. 예. 그렇다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음. 적극적으로 오히려 대응하는 것이 음. 보다 현실적이면서 음. 현명하지 않을까. 예. 어,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건보료 때문에 요즘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핵심으로 뒷단에서 좀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계속 버는 것만큼 다 건보로로 빠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예. 또 투자라고 하는 것이 주식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 지금은 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다내 돈이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예. 그래서 어 채권도 있고 채권하고 주식하고 혼합해놓은 것도 있고 뭐 다양한 이런 방법들 있으니까 그게 위험하지 않으면서 예. 예. 그런 것들을 너무 밤잠을 설치는 동안에 차라리 공부를 하자. <웃음> <웃음> 네. 자, 이렇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 읽어주는 남자, 우리 조성연님 나오셔서 건강보험료로 밤잠을 이루는 분들께 단계적인 미봉책뿐만 아니라 조금 긴 안목으로 우리가 오래 살 거니까 네네. 긴 안목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도 자세하게 말씀 주셨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